얘 얘가 메인이네요 돌아가면서 나오긴 하는구나 각자 개성에 맞는 공격으로 적을 공격 일정 타격 적중시 원포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채찍이야? <웃음> 이거 뭐야 이런 뭐 각자 때리는 거야 다? 원포호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방어력 증가, 피해를 무효화 근피네, 근피 안되네 뭐 어떻게 싸우길래 그래? 아, 한 명씩 이렇게 되는 거야? 조합은 어떻게 알고 그냥? 아니 근데 저 팀은 좀... 아 죽은 거야? 아또 똑같이 나갈 수가 있구나 누가 저기야 아니 저기 안 보여 저기 초록색 피로 보이면 안 되지 않아? 같은 피로 보이니까 이거 보기가 힘드네 보이지만 이름보다는 솔직히 체력바가더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? 저는 그런데 이겼어 1, 2주년 특별 쌤 상점 어? 이거 사야돼? 2주년 숙제 로드맵 아 거기 말고 에픽 라이저드 파티를 팔아요? 아, 초성 키즈 아, 가디언 테이즈를 축하해주세요